2000년도쯤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주식도 함께 시작하였고 아내가 본인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몰랐던 시절이라 투자를 과감하게 할수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첫 투자는 배우 손지창이 동료 개그맨 김수용과 대화를 하는 걸 얼핏 듣게 되면서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1600만원 중 200만원만 건지게 되는데요. 이후 남은 200만원을 한 종목에 투자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증권사에서 연락이 오더니 정리맨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식의 달콤함과 원금 회복에 대한 미련 을 버리지 못하고 수천만 원의 돈을 모 중공업을 매수하게 되는데 해당 중공업의 대가 바다 위에서 기름이 유출되며 결국 반토막에 또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모으고 모은 수억 원을 평단과 12,000원에 매수하게 되고 2,400원에 던지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평단 2만원에 다이오주를 매수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포감에 휩싸이며 13,000원에 팔게 되었습니다. 지석진의 투자는 현재 진행형이며 울려 있는 종목이 많다고 합니다.